<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로젠젠입니다 어? 여행가족 빨리요 빨리 오늘은 여행시 조난당했을 때 침착하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젠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양재동 서초구에 있는 청계산이라는 산입니다 이곳은 보기보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자주 들리는 커플들에 의해서 정신적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높이의 계단들을 아주 손쉽게 올라가는 어르신들에 의해서 자신의 저질 체력에 자괴감을 봐서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험악한 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웃음> 이제 저는 완전히 문명세계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군요 산은 아주 위험합니다 고사성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설산가산, 마지노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류에게 산은 늘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이 카메라와 생존용 칼이 전부입니다 이곳은 나무로 둘러싸여서 방향을 전혀 알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 이쪽이네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빨리 식량을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일로 와보세요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서 봐야겠습니다, 가시죠 야생소예요 아마 지금 기력이 다해 죽었는데 주변에 있던 야생동물들이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신선해요.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딱이 정도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소고기 등심이에요. 아주 훌륭할 것 같군요. 이걸로 일단 식사를 해야겠어요. 가시죠.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꽤나 먹음직스러운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약간 질기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만합니다 고기를 먹었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야생에서의 생존은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사람께선 좀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야생에서는 좀더 고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파볼까요? 아마 이짐을 파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물들이 나오는데요 아 네! 차세요 아... 녀석입니다 좀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한번 이 녀석은 구미구미 고소의환이라는 녀석이에요 녀석의 특징은 주황색 몸통에 구미구미 고소의환 플러스라고 써있는 글씨같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이 녀석은 같은 용량 대비 소고기의 두배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고단백질이죠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약간의 해체 과정을 통해야 돼요 먼저 이 목으로 보이는 부분을 따주세요. 조심스럽게 따야 합니다. 자, 자, 자, 했습니다. 이거 못 먹으니까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성은 죽었고요. 이제 네 됐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먹어야 돼요. 딱이 정도가 좋습니다. 이것들은 고소해와 누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곤충들이 맞죠? 자, 이제 한번 이거 먹어볼까요? 음... 곤충을 먹는다는 것 치곤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곤충을 먹었는데 그런 느낌은 안 들어서 괜찮네요 좋네요 어! 오!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가 아직 어딘지 모르니좀더 가봐야 할것 같아요 밖으로 나와도 아직까지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저는 희망을 찾을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선 조금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엔 야생 자동차들이 다니기에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좋은 걸 발견했어요 여기가 야생 버스가 지나간다는 길목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네모난 건 야생 버스가 지나간 길목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죠 여기서 이따가 야생 버스를 타고 문명의 삶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 길목에서 올것 같은데 야생 버스는 사람에게 우호적입니다 다만 놓치게 되면 그 심리적 타격이 정말 크죠. 어, 저오 마트예요 지금 버스 어느 마트요 어디서 어디서 있는 거지? 어? 빨리요, 빨리! 저 타야 돼요. 청계산에서의 생존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련을 딛고 나면. 평범한 제 일상이 좀더 소중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로젠젠의 여행시 조난당했을 때 생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